이놈 죽기 전에 누가 먼저 뜯어버리면 어떡해. 죽게, 죽게. 알았다고, 이자식고 알았어, 알았어! 혜시가 죽게, 죽게. 엄마 죽게, 죽게, 죽게. 죽게, 죽게, 엄마 죽게. 알았어. 죽게요. 태식씨 엄마가 파스타 줄게요 잠깐 여깄다 니꺼 네 그릇에 넣어서 먹어 태식아 여기여기여기 여기가 니꺼 맛있 어서 눈에 모가 되면 이거 해 줘요？아니야, 안먹고 가지도, 안면안 돼. 너네 거？다 먹었 잖아？하 나도 없 잖아. 다 먹었잖아. 니 억정. 억 엄마 야채밖에 없어. 면은 소스트 없어 그만 먹어. 너 많이 먹었어 이나 안돼. 시만 진짜 야채밖에 없잖아 <목소리> 없어 아니! 음, 야채를 먹어야 좋은 건데 응? 혜지 <목소리> 많이 먹었잖아 배좀먹 <목소리> 아야 엄마 소주 깨물었어 이거 없어? 이거 다 야채네? 어디 있어 변이 거기 있어 아? Huh?